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지목부동산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파도치는 대진리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대진리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개와 구름이 많이 껴 멀리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대진리 해수욕장입니다. 파도소리 한번 들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2층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과 골목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담장이 보입니다. 담장이 이쁘게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에 장미나무가 있습니다. 하얀색 울타리입니다. 집 앞쪽입니다. 2층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방향은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가 이쁘게 보입니다. 뒤쪽에도 장미가 보입니다. 2층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위치이나 오늘은 안개와 구름이 끼어서 바다는 보이지는 않으나 평소에는 아주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대진리 해수욕장을 볼수 있는 2층 옥상입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방입니다. 1층 거실입니다. 1층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와 싱크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1층 주방입니다. 1층 방입니다. 햇볕이 아주 잘돌아거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1층 화장실입니다. 도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햇볕도 잘 들어오고 바깥 풍경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마당과 텃밭입니다. 잔디가 아주 이쁘게 신겨져 있고 꽃도 아주 많은 마당입니다. 코스모스가 피었네요. 마을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대진리 해수욕장입니다. 대진리 해수욕장입니다. 담장과 집입니다. 잔디밭입니다. 하단입니다. 앞쪽에서 촬영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밭은 매매알 밭이 아닙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과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차장입니다. 골목에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뒤쪽 창고와 담장입니다. 장미꽃이 이쁘게 보이네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앞쪽 화단입니다 잔디가 이쁘게 심겨져 있습니다. 바닷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서 바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 근거 마시면 계속 받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 아이 c 여기가 남포항 아이 c 입니다 여기가 오천 읍입니다 오천 에서 이렇게 가면 구롱포고 이렇게 오시면 장기면입니다. 장기면에서 조금 오시다가 여기 대진리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지입니다. 이 방향은 구롱포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간포, 경주, 울산, 부산 방향입니다. 여기가 대진리, 간이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대진리 해수욕장입니다. 동네는 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황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3 0 4조곱에다 9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주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층 면적은 31조곱미터 10평입니다. 방한개 거실, 화장실, 옥상이 있습니다. 사용 승일일은 2018년 8월입니다. 방향은 남량입니다. 거실 기준입니다. 정화조는 정화조 땡커가 묻혀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텃밭은조그만한 밭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 조망은 2층과 옥상에서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수도는 포항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매매금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